아, 끝났네? 18딜인 줄 알았어. 20딜이구나? 무리하죠. 질계산을 조금 어. 잘못할 수도 있고. 대사기. 들어오시죠. <목소리> 여러분들이. 원했던 그 메타, 그 느낌 완벽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진짜 완벽 여기서 찾는 겁지금도 가자고. 제게! 이게 이게 도정이지. 근데 어차피 게임은 건 게임술사를 안 죽여서 이미 터졌거든요. 그래서 이 서수는 중요한 서수는 아니야. 어컷 용계 되나? 이거? 영접 보는 거 다시 만들게요. <웃음> 그렇긴 해, 어. 야, 연계 안 되면 개소름인데, 이거. 조지는데. 설마? 아이고, 연계는 개뿌리 연계다, 개뿌리, 씨. 어? 아, 뭐야! 지금 이순간 쿠사 클래식 돌아가서 그 방종하자 키키키키 이 자식아 아 뭐? 왜? 질풍이야? 거짓말하지마 진짜로 아니씨 써야돼 써야돼 알렉 터지면 답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 진짜 눈 보라 어눈보밖에 없어 어레 아이 눈 보라야 이때 어레 이코 때냐 옛날에 어레 이코 눈 보라 오코였잖아 그때야 이거 나쁘면 돼아 아니네 옛날 냉동 상태로 가자 수고 많았고 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어그 다음도 정말이 완전 빠르지 마어 나 뒤지는 거야, 이렇게! <웃음> 도발. 도발 하나 더 세워나 보다. 두 개. 하나는? 빨리해~~ <웃음> 그렇다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빨리하라고! 어? 야이 시간에 두판 했겠다. 빨리해. 이디 뭐해! 왜 먼저 옥관을! 어? 아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구나. 그냥 자락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거의 안 나오는데? 어차피 리루이 빠졌으니까 영착도 있겠다. 그건 자락이 맞다. 그것 그냥 몸으로 잡을게. 어? 킬각이야 너생존에서 너 킬각이야. 뭐야뭐야 뭐야 이게 왜 있어! 그야아가거 시절의 시발한테도 아니 이게 왜 있어! 기분이 나쁘다고? <웃음> 감사보다 기분 나쁜... <웃음> 나 방금 여기다 쳤는데? <웃음> 아또이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 돼? 아니 여기다 쳤는데?